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세번째 편집 프로그램인 파워 디렉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워 디렉터는 모바비나 필모라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워 디렉터 강의는 긴 영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파워 디렉터 강의를 할 때는 앞에 오프닝을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역시나 구매하고 설치해서 인터페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양한 디지털 소식과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에 파워디렉터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 나와있는 파워디렉터 보이시죠? 여기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이버링크라는 회사에서 파워디렉터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필모라랑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월 8,900원에 1년이면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요 금액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이죠?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먼저 여기 위에 오른쪽 보시면 로그인 보이시죠?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이 아니시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저도 오늘 파워젝트를 처음 써서 처음 가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름, 메일, 패스워드, 생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역시나 이때도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하셨으면 밑에 로봇이 아닌다를 클릭을 하고 동의 회원가입을 클릭을 딱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이라고 나오면서 방금 입력했던 메일 있죠? 이 메일에 가서 계정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정활성화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아까 회원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멤 버전으로 이동 보이시죠? 여기서 이동해서 아까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서명하세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 아무 곳에나 클릭을 딱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품 구매를 해볼 겁니다. 여기 파워디렉터 365 나오죠? 파워디렉터 365가 있고 지금 최신 버전 19 버전이 19버전이 있는데 365 버전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워디렉터 클릭을 딱 하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대한민국 되어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고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5.199 달러가 나옵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환율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58,000원으로 나오죠. 거의 반값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파워디렉터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워 디렉터 365로 계속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체크아웃 진행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면 이렇게 딱 영어로 나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 영어로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할 때는 한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도로명 주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추가 주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편번호. 그리고 여기는 살고 있는 도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기입은 해주셔도 되는데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카드를 구매를 할때 지원하지 않는 카드들은 어떤 문구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카드를 골라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는 카드 넘버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카드에 적혀져 있는 월이랑 연도 있죠. 그거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카드 사용자, 카드 사용자 이름을 영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드에 보시면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그 밑에는 뒷면에 보시면 카드 바코드처럼 생긴데 밑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숫자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드 이렇게 뒷부분을 넘겨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초록색깔 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결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딱 들어가셔서 여기 제품정보 보이시죠 여기 딱 클릭을 해서 구매하기를 다시 눌러보면 이미 구매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구매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운을 받아줍니다 자, 이때 다운을 받을 때 그냥 바로 여기서 받지 마시고 여기 자료실 보이시죠 자료실에서 사이버링크 어플리케이션 매니저까지 같이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다운로드 클릭을 딱 해줍니다.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하고 실행.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실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서 파워디렉터 365를 딱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비디오라든지 효과팩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365 버전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서 설치를 다 완료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세개가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링크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파워디렉터가 아니라서 막 지우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요렇게 세개가한 묶음이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실행을 딱 해줍니다. GPU 가속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어떤 모드로 실행을 할 건지 나와있고 항상 전체 모드 하고 싶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 선택할 수도 있죠. 파워디렉터 안에 들어가서 화면 비율을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가입을 했고 여기 사람 표시 보시면 내가 어떤 이메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품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한 번씩 살펴보면 여기는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창이고 여기는 미리 보기 창 여기는 타임라인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세로 부분은 파워디렉터 강의를 하면서는 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텍스트룸, 전환룸, 효과룸, 오버레이 개체룸, 입자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리 보기 창들을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보시면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편집 프로그램과 조금 다르죠. 1번 트랙이 위에 있고 2번 트랙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집 프로그램은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 걸 올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위에 나와야 되는데 파워 디렉터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넣어야 위에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셔서 환경설정 보이시죠? 환경설정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1번 말고 편집에서 타임라인 순서 반전 보이시죠? 트랙 1이 맨 아래 요거를 딱 클릭을 하고 확인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편집 프로그램들처럼 1번 트랙이 밑에 있어서 똑같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사용하지 않는 트랙들을 지우거나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앞으로 강의할 때도 항상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